에서 어, 카메라 위치를 바꿨습니다. 생일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생일을 축하해 드리는 영상을 찍으려고 제가 여러분들의 생일을 축하해 드리려고 영상을 놀랬는데 말이죠. 그래서 참 시씨 스페리앙 사워구미 라스베리래요. 노란색이랑 빨간색인데 노란색 먼저 먹어볼게요. want it